저희가 이번에 그, 녹음을 했는데, 녹음한 걸 지금 저희 홀에서 쓰고 있거든요. Lik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희 오퍼스가 준비한 촬영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유자씨, 네. 공연 중에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공연 중에 사진, 동영상 촬영은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하죠. 네, 네. 그럼, 그럼 재밌고 유익한 시간, 시간 즐길, 즐길 준비 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고! 네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네. 네 계속해서 남은 시간도 저희 오퍼스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저희는 다음, 다음 공연에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원래는 로봇트소리로 했었거든요. 근데 로봇트 소리를 하니까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음. 또 우리 귀여운 막내 친구들 목소리를 비려서 했어요. 어땠어요 여러분? 괜찮았어요? 종아요다 좋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웃음> 왜 남자 목소리를.. 여자 목소리가 안 나왔어. 여자 목소리를 하라니까 여자 목소리안 해봐요. 안녕하세요. <웃음> 유 목소리가 진짜 이뻐 여자 목소리 그 유가 된거예요 동근오빠 아니야 얘목소리예요 <웃음>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다해 젠더들인데 뭐 맞잖아요 우리가 못하는게 뭐야 우리는 여세요 반가워요 해봐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여자 목소리 내고 남자목소리 다 내고 할수 있어 우리는 1인 2역다돼 맞잖아 중간언니 계속 한 목소리인데 <웃음> <웃음> <웃음> 오늘공주언니 미모 미쳤다 왜 이리 <웃음> <있까요>? <웃음> 그렇지마. 잘 욕을해, 욕을. 해, 욕을 <deadline> <substantial> 여자 목소리를 제일 여자 같은 사람 한 명을 우리 세명 중에 꼽자. <웃음>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는 일요일 방송 시작할게요. 오, 허,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비 장추자. <웃음> 안녕하세요. 제가 어아 아, 아! 아, 여자 남다우리도 중에. 아버 진짜래 남자 가해 봐. 가 내가 남자 답니다 <너> 지나가는 남자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직갈로 그러니까, 와요. 저는 이제 그만 유지해야 돼나 아, 시작. 안녕하세요. 그쵸? 안녕하세요. 세요 <웃음> 2023년. 지나가는 남자니까 0 5초 늘게 해야 돼요. 늘게 네, 네. 해야 돼요. 무하세요 네. 무슨 일일까 지나가는 남자라 말하세요. 번호아리따 하시네요. 알아요. <웃음> <웃음> 야, m i s 는 e d it. w l o o I know. I'm good. i o o d I'm m g o o m good. I'm g I'm g d I'm 제가 여잔게 티가 나는가봐 그래 스토팅 해준 거 알겠다? 야 내가 진짜 나를 친한 친구들도 잘해야 돼나 얼굴은 그래도 마음은 작게 해야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드립이 약한 유자예요 원래 나당대 남자가 이렇게 먼저 막 대하고 그래야 이렇게 대해 오늘 보실게요 여러분. 갈게요 <웃음>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할게 한번 한번 내가 가만 아야지 가면 안 <웃음>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아니>, 왜 형이셨어요? 밥먹으라요 <웃음> 뭐고 네, 가세요? 뭐야 <웃음> 감호 <감화> 안됐대매몇 <웃음> 어, 번을 까이는 거야? 아니 3만 원밖에 없는데 <웃음> 네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서 무서워 하지만 한때 이 삼만 원 누가가 많이 오르긴 했다. 네, 그렇죠. 그래, 소더롱.